했어요 했어요. 그 그렇죠. 동생의 워낙 이가 구강, 구강 상태가 너무 안 네네, 좋아가지고 네 맞아요. 어, 아베보다 더 심했었어요. 사실은 음, 음, 음, 음. 어릴 때 비염을 방치해가지고 음, 구강이 음. 너무 맞아요. 정말 안쓰러웠죠. 음. 어, 근데 녹음한거 들어봤는데 음. 너무 진짜 안타까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음. <웃음> 이러고 잤어요. 진짜 소리가 그래서, 아이고 젊은 애가 그렇게 자서 어떡하니, 까 항상 피곤하고, 음. 힘들고, 음. 의욕도 없고, 음.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가서 맨날 졸다 보니까, 그냥 맨날 혼나고, 직장 다니기 싫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TV를 보고, 음. 방송에 또 나왔던 걸, 그고 그렇죠. 핫, 우리 청풍소장님만 찾아가면 뭔가 해결책이 보이겠나 싶어서 찾아오신 분이었어요. 음, 음. 워낙 구강 상태가 아니어서 만들기도 되게 힘들었던 아. 어, 그런, 아가씨였는데 어, 언니가 음. 동생이 바이오가드를 착용하고 잘하고 있고 확실히 착용하고 잠들면 고기적 정도 음. 많이 좋아졌어요. 음. 또 베개가 잘 맞는지 자고 일어나면 음. 목도 편안하다고 하네요. 음. 그전에 목이 뻐근하고 많이 아팠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제가 보기엔 전보다 푹 잠든 것 같아 편해 보이는데 동생에 혹시 다른 점 있으면 연락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돼 음, 있죠. 음.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잘잘 음. <웃음> 음. 자고 잘 쓰고 음. 있는 모양입니다. 네, 네. 몇달 전에 토기인 어, 것 같아요. 네네. 네, 벌써 네. 한 그때 봄이었으니까 음. 몇달 지났죠. 음.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목숨이 편안해야 잠을 잘 잔다. 음. 결국 숙면은 목숨에 달렸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음. 이 목과 숨, 음, 요것이 편안해지면 음. 잠도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해줬잖아요. 네네, 음. 목과, 목과 숨을 손? 편안하게 해줬더니 음. 잠을 잘 자게 되고. 이렇게 건강해지고 성격도 좋아지고 음. 하면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이제 아베도 해줄까? <웃음> <웃음> 이, 이, 어떻게 그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베가 에이. 잠을 잘 자, 목과 숨이 편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일관계가 좋아져서 우리가 그러니까. 좀더 어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니까. 그럴 러니까그 수도 있어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미운 놈 떡을 놔둬다고? 맞아. <웃음> <웃음> 아니 사람이 덜 예민해지면 와. 좀 이렇게 뭐든게 여유가 생기고 좀 그러지 네. 않을까요? 네. 아베가 100만 엔만 가져오면 100만 엔? <웃음> 100만 엔이면 얼마야? 천만 원? 천만 원. <웃음> 해줄 수 있다고 아까 말이면. 누구는 잃어? 아, 누가 잃어? 명박이는 우리에게 아. 너무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명박이 각하는 그 정도 해야 다른 사람에게 한 어, 매, 몇 몇백 명은 해줘야죠. 그렇죠. 아카이 그렇죠. 돈으로. 응. 근데 아베는 뭐? 일단 한일 관계를 위해서 100, 만엔 응. 어, 우리를 위해서 응. 많이 깎아줬네요. 백만엔이면은 어, 응. 해주겠다. 응. 목숨을 편안하게. 네. 당신 목숨은 나한테 달렸다. <웃음> 사실은 그게 사실인데 네. 그만 그 모르는 거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가 모르는 네. 것뿐이에요. 아저 일본말을 좀 했어야 되는데. 안오. 아. 감사합니다. 아, no. <웃음> <웃음> 광고 비었네. <웃음> 아, 아 이거 거 일본어 자막으로 해갖고 보내줄까? 네, 우리 일본 교포님들이 혹시 보시면 네. 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그래서 그 갑자기, 아가씨는 <웃음> 그 아베로 갑자기 넘어갔죠. <웃음> 아니 아베보다 더 심했거든요. 사실. 아, 그러니까. 국강님 너무 안타깝게 막 음. 좁고 틀어지고 뭐혀 크고 아, 너무 목 여기 짧고 음. 그러고 보니까 이 아가씨에 비하면 아베는 양반이네. 음. 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쿠보리도 음, 안 하고 목도 편안해지고 편안하게 잠을 잘 자게 됐으니 음. 아베정부야 웃음네 네참 <웃음> 네, <웃음> 네. 네. 다행이네요 네 이상 네. 아베보다 열약했던 구강 구조를 가진 네. 어, 우리 고객의 성그 좋은 사례였습니다 음. 네자 눌러야 된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 눌러 눌러 눌러 아유, 잘한다 저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01520232. 감사합니다.